브랜디 페퍼 하이 우리 하이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추워져가지고 항상 나갈 때 옷이 고정이에요 저더 걸려있어요 위자에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뭐해 또 가져왔어 이거를요? 이거 뭐냐고 물어봤잖아. 내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잖아. 타세요? 루틴처럼 들어가려고 하는데, 가끔은 들어주지 않지? Tiro, tiro, tiro, tiro, tiro, tiro, tiro, tiro, tiro, i 손실이, 어우! 아, 또뭐 주워오네요. 네? 이게 뭐예요? 가져가세요. 전안 하니까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, 전안 해요. 아세요~ 아 싫어요~ 아 이게 뭔데요? n k you 저누가침 꿀꺽했어. <웃음> 이거 여기 갖고, 양말, 양 갖고. 아야, 이거, 이거. 양말이 여기 있잖아. 이게, 양말이, 타이가 좋아하는 양말인데,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게일 o 가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? 갖고와 이, 이, 거 갖고와 이, papa. 이, p a 이, p 이, 근데 내 이, 이, 걸 이, 렇게 해버렸지? 가자.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차야 하이 차야 차야 하이 차야 옳지 쏴 어, 옳지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? 가져와 빨리 갖고 와. 갖고 와 옳지. 오. 옳지 갖고 와. 옳지 하 갖고 와. 빨리! 아이 갖고, 아, 가점 갖고 오세요. 옳지, 옳지, 옳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어, 뭐? 해 아. 해 아. 엄마를 또 반가웠다고 뛰어가네 아 그러고 엄마 이러니까 자기도 귀가 <웃음> 쫑긋해진다 야, 야 똑똑해지고 있어요 엄마 귀 <웃음> <엄마, 이거> 쫑긋해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~~ 고기 고기! 고기야 고기 살살. 기잘 있네 오~~ 맛있겠다 <놀람>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으세요? 너무 나쁜 소리 를 했네 저 얘가 했던 말 후회가 되네 <웃음> 대한민국과 세계 최강 브라질의 16강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. 인생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왠지 느낌이 좋거든요 지금. 느낌이 좋아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느낌이. 어. 자볼 살려냅니다. 안돼안 돼! 하피냐 하피냐! 안쪽으로 주고! 으악! 안 돼! 아안 돼! 안 돼. 안 돼. 안 돼. 뭐야 아니, 아니, 그냥 공차려고한 건데? 아니, 쥐가 아어온거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다 갑자기 이렇게 부는니다 길이 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. 오우 부네 <웃음> 너무 만나고 싶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! 시야, 하고와 시. 어, 해변품도... 아 u e